네 안녕하세요! 홍파이 여러분! 헌터! 자격! 굳이 문까지 열고 나오면서 했어야 되나 싶어. 여러분, 오 제가 한커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예전에 제가 한 입에 먹는 간장게장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입에 먹는 양념게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여러분들 양념게장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입에 다 묻히고 뭐 뜯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한 입에 쏙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양념게장을 만들어서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로전하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스고 따라와, 따라와. 어, 빨리 가자. 갔다 올게. 자 여러분 오늘 쫄장 게르기들 잡아가지고 저번에 했던 한 입에 맞는 간장게장 아니죠 이번에 한 번에 먹는 양념게장 만들려고 지금 여기 해루지라는 곳으로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 있습니다 안녕 김상만 어 꺼져 자 그러면 오늘 쫄장 게르기들 닭신들 한번 잡아서 추배를 판다 나도 모르게 추배를 팔때혀 내밀어가지고 마스크 젖어버린다 혀에 일단 요런돌 있죠 들어볼게요 그럼 쫄창게 바로 나옵니다 어디니 분명 있는데 어, 없네 아니 없을 리가 자요런 낮은 돌 들어도 여러분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들이 운하게 빨라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없나 그럴 리가 분명 있을 텐데 저뭐 뭐야? 약간, 익숙한 실루엣인데. 개구서 꺼져라, 뽕당. 여러분, 개가 없는데요? 얘네가 야행성이긴 한데, 주간에는 보통 이렇게 돌 밑에 박혀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이돌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민감한 애기들이기 때문에, 살살 들면, 없다. 컨텐츠 망했어. 진짜 여러분, 개가 없습니다, 지금. 돌을 계속 들추고 있는데, 대담화스럽네, 진짜. 어, 개 찾았다. 여기 군소 있고, 여기 개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양강개장이다자 리발레기야. 자, 이렇게 한 마리씩 해가지고, 딱열 마리면 해가지고, 슈베르 파자. 킵 개수나, 거기 있어. 닫아버려. 지금 돌 다섯 개, 딱한 마리 잡았으니까, 열 마리 잡으려면 돌 오십 개. 허리 삭제 리발 자 여러분 요돌 느낌 좋습니다 이 쫄장 계르기들은 잡식성 이어가지고요 해조류 뭐 이런거 다 처먹거든요 이런 미역과 미역 사이에 있는 돌을 들면은 없다고? 아니 진짜 오늘 왜이래 요큰 돌에는 좀있을거예요 이렇게 들은큰 돌이 뭔지 알아가지고 없네 개군소만 있네 개군소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팅팅 약간 리찌 느낌으로 있죠 근데 여기 개있다 보이세요 여러분 한 번에 잡아야 돼요 아 리발 돌이었네 롯나 개같다 리발 꺼져 와 뭐야 이거 군소 세상도이 리발로기들아 여기서 뭐해 자 여러분 약간 포인트 옆으로 이동해볼게요자 여러분 아니면 의외로 이런 작은 돌에도 있을 수 있어요 큰돌 들게요 아, 진짜 삽됐다. 계획이 없는 건데? 개만이 잡아서 바로 가서 컨텐츠 한게내 계획인데? 그래, 요돌 들면 있겠지. 있는데, 아니, 도망갈 거예요. 있어도. 자, 들어볼게요. 한 마리 있다.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저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못 잡으면 끝이에요. 오케이! 얘가 제일 맛이 좋아, 요 버려. 모래 다들어가다다아버려돌 20개도 안 들었는데, 두 마리 잡았어. 롯나 긍정적으로 하자. 근데 손을 롯나 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화 사돌이 발 열자.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아니, 한 마리가 없다고? 오케이, 여러분, 알겠습니다. 장난 그만 칠게요. 이제 개 존으로 갈게요. 개 존이 따로 있습니다. 돌 들면 개야. 그럼 왜진작에 그쪽으로 안 갔냐? 재미 없잖아요. 고생하면서 해야지. 이돌 개돌이다 개돌. 오 크다. 이야. 쫄짱갠인데론만큼니다오 어, 뭐야? 오케이 1 타입 비이조고매보조고 바다 쓰고 춥고 개레기들. 다다 뽀지상순아야이 뒤에 사카 쪽에 껍질 보이시나요? 사카 쪽에가 썩어가지고 껍질에 냄새 맡고 이렇게 들어온 건데, 야얘 집게 보세요 여러분. 몸 최고의 집게가 굉장히 이쁘고, 커. 물지마 물지마 물지마 꺼져버려. 아활기차네 다다. 자 다시 개존으로레츠고 여기 보시면 또한 마리 있죠. 기억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 고무 장갑에 들어왔거든요. 잡고 끌어올리와이레야야만 여기도 개 있다. 개대개 으이. <웃음> 야 우리 상마이 개롭히지 말래 개야 버려. 닫아 버려. 자이 돌도 있긴 할 거예요. 없네요. 이 돌은 진짜 개돌이다. 오케이 렇게야모를줄 알았지. 땅이랑 비슷해서.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살짝 이게 렇 벌어올려 있습니다. 넓컴 마냥 야 흙을 한번 파보면 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론나머 시스킹킹 킹. 꺼져 버려. 오야 미역 줄라고. 꺼져 버려. 다다 저 뭐야? 올커니 노래미 론나 큰 애기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기 제 손끝에 멀리서 보니까 고구마 같네. 리발 레이야자저 고구마를 제가 손으로 잡아볼게요. 안녕. 너 보니까 수컷 같은데 나 노렘이야. 다 눈치챘습니다. 야 어디 가냐? 잠깐이 시발리발리. 어 진짜 쌍수 나올 뻔했네 죄송해 요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넌 하필 지금 뭐냐? 리발리가 둥실둥실 꺼져버려. 여러분 개나 잡을게요.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래기야 개수나. 고급 스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지금 하나 끼고 이두 개로 라상라사 바로 잡는다. 와, 여러분 지금 바람 부는 거. 오, 오저 보세요. 지금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방파제 쪽에 숨어 있어가지고 바람 좀덜 받는데 이제 곧 바람 받을 것 같은데? 자 이도 여러분 무조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네. 오늘 총다 틀리네. 고급 스킬 안 하고 이렇게 두고 올게요. 이렇게 놓칠 것 같아. 안 힘쓰는데 힘이 꽤나 세다. 열어서 넣어버려. 바다 여러분, 들데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나 테루지를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테루지를 거의 밤에 하는 거거든요. 바다 생물이 99%가 야외성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했는데, 에헴. 갑자기 삑사리가 난 해리발. 자, 요 콘돌 있죠? 1000% 했어요, 1000%. 내가 잡을 확률은 10%. 여기 한 마리 박혀있는 거고, 여기 또한 마리 박혀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세 마리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심히 하나 꺼낼게요. 그럼 옆에 있는 게요 어, 한 새끼 어디 갔지? 하면서, 약간 당황할 때, 다시 또한번 죽고, 어, 당황할 때, 옆에 있는 게또 집게로 하나 딱 죽으면은, 바로 이... 타 삼피 누이조 게 메부이 그 바닥 쓰고 죽고 레기들 들어가라 새쌍둥이야 아, 오케이 그럼몇 마리야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마리 닫아버려 열 마리 잡을라 했는데 크기가 별로 안 크니까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그래도 돌게 나오면은 따로 집에 가져가서 투를르도될것 같은데 얼마 지 제가 깨다식꽃게랑 돌게랑 양념게장 했을 때 돌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졸장 개레기들도 양념게장으로 한 입에 쏙 먹으면 진짜 개 레알 립. 랍도둑 될 수도 있어요 닫아버려 여기는 있다 백프로 열어버려 한 마리 있다 어 종류가 다르네 오케이 여러분 종류 다른 애기 여기 한 마리 잡았는데 여기 한 마리 더 거든요? 잠깐만. 오케이, 리발렛이야. 이렇게 깍지껴버리기. 일로 와. 야야야, 힘주지 마, 힘주지 마. 오케이, 11마리. 다다 스무 마리 채울게요. 욕심 생겼다. 오, 크다. 우와, 크다, 크다. 이야하. 진짜 밥딱한 숟갈지인데? 집어넣고 사선으로 되인 돌이 안에 많아요. 들면은 아무것도 없네. 리발. 열어버려. 저 돌틈에 여러분 지금 숨어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야, 이렇게 한번 끼면 잘안 나올 거예요. 야, 잠깐 나와봐. 니 네, 박힌 거 알겠어. 근데 너는 뒤질 것도 알아야 돼. 뺀다, 이럴게야 오케이, 뺐다. <웃음> 아, 아, 아. 여러분, 큰놈두 마리. 야야야야 물지 마, 물지 마. 그, 이렇게 다다 나가리 다다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종류고 여기 지금 큰거 두 마리마저 똑같은 종류입니다 버려버려 야 일로와 들어서 다운크 다다 얼마 안남았다 빨리 잡고 집에 가자 오케이 저기 한 마리 있다 다른 종류다 이렇게는 아까 잡을 네기랑 다른 종류입니다 조금 등이 연하죠 자 그럼 이렇게 집어 아까 한 마리 더 뻘뻘거리면서 튀었는데 그래 튀었으면 봐줄게 옆에 돌음깨끗하고만자 요도로는 없을 것 같은데 들어볼게요 아 이거 봐 역시 없잖아 요 여러분 제가 안다니깐요 뭐야 리바 라테타 뭐야 이, 여러분 저거 뭐야 왜 내꺼 엎어져있어 안돼 안돼 새리기들와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나오는거 보세요 우와 야 어떻게 콩 소리가 다니 너네 다 탈출했어? 너네 두 배로 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 숨어 있었네. 버려. 야야 얘는 뭐야? 얘는 여기 언제 숨어 있었어? 버려. 자 탈출할 게 없죠? 어 그래 없어. 컴거래 애끼야. 오 리발 여기 한 마리 다 이렇게 뭐 거의 개창원 느낌이네. 일로와 버려. 지금 한 시간 동안 잡은 거안 날릴 뻔했다. 여러분 저 위에 저거 문어 새끼 아니에요? 잡을게요. 어떤 개리끼가 복숭아를 여기서 처먹었니? 뭐 수제비. 여덟 조금 한적하긴 하다 응 없지? 진짜 한적해지 들어 없어 오케이 이돌이돌 이돌. 살살 들어 해초밖에 없어 해초 사이에 없어 여덟 들어 한 마리만 없어 리발레기들 지금 물잘안일렁거리때 빨리 돌디에어서 한번 잡을게요 크다 크다 크다 이야하이 조졌네 이거 이돌 아까 들었던 돌 같아요 여러분 근데 들었던 돌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나와요 들지 마세요 갈등 가더라도 개한 마리 정도 괜찮잖아 어? 작긴 한데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사이즈다 오케이 너가 마지막이다 리발레기야 열어 놓고 닫아 아 열어 다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자, 여러분, 열여 마리 바로 집으로 가서, 양념 게장으로 조사 버릴게요. 닫고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쫄다, 개래기들은 니팔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어 오, 잘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야, 이래기야, 무서워. 거품 물지 마. 허치, 어, 래기야 어차피 다 뒤질 거야. 일단, 이래기들을 전부 씻겨줄게요. 목욕하러 가자.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이거 물려고 하는 거 보세요. 니팔 물어, 니팔. 자, 이렇게들은 워터. 야, 한 다음에 바로 조조어줘줘줘 여기다가 버려 버려 버려 바우치 바우치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작은 쫄짝개라도 바로 이 칫솔로 양치를 롯나게 시켜줘야 이르기들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시켜주거든요 자 그래서 워터야 양치 양치 양치 롯나 양치, 양치 양치 양치 다 이렇게 양치하고 저버릴 거죠 어 살아있네 다음 개수이 이렇게 나와라 자 여러분 이르기들이 최고의배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집어봐 이거 보세요 준거 어디노이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쩌라고 뺀 다음에 바로 양치 양치 양치 양치 양치 저버릴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18마리 싹다 여러분, 이렇게 개를 다 씻었으면은, 자기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 이렇게 집게를 없애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게를 없애면 다시 여기다 버리고, 다음 집게 아장말릴게요 이렇게, 어이구, 이래기들 이거 삼각별 그렸네리발릴게 팅팅팅, 2등변 상황 거의 다한 마리 만나. 다 딱! 터치! 터치! 이래기야. 여러분, 그리고 집게가 지금 부러졌는데도,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하면 집어요. 왜안 집냐? 둘이 키, 키스 갈겨버려버려. 와, 여러분, 이렇게 집게같이, 아, 아! 자, 여러분, 물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아오, 와우! 와, 이렇게 지금 양손으로 집은 거 보이시죠? 힘이 엄청난데, 이렇게 집고 있으면, 애들 잘안이잘안놓이 사람은 이고상태이서 그 바로 이렇게 부러뜨려 야이이제 아파 이롯데다 여러분 여기서 신경이 멈췄나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긴 애기들 쌀다 집게발 조사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개들을 인동산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지금부터 굉장히 아주 섬세한 과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요 롯마다 개들을 다 손질해야 돼요 여러분 이쫄장개는요 크기가 작지만 손질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선별 껍데기 있죠 뜯고 등갑을 열어버려 와우 이 개딱씨는요 돌개나 깨닫고 개처럼 큰 개랑은 다르게 굉장히 비려요 버려버려 여기 아가미가 제일 더러워서 뜯어서 버려버려 자 이게 라가리입니다 라삭 뜯어서 버려 가운데 내장 있죠 비려요 워터야 내장도 저, 저, 저. 도도도도도. 자 그럼 여러분 손질 완료입니다 자 여러분부터 바닷가 가셨을 때 요런 개들 엄청 많잖아요 요런 렉게도 그냥 잡아가지고 라면에 통째로 넣어서 먹으면 개비려요 요런 식으로라도 손질 간단하게 해서 라면에 넣어서 먹잖아요 맛이 완전 다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등껍질 퍽기 나면 펀치해버리고 내장 워터 야 기억해 주세요 머릿속에 손질 당한 렉기는 저멀리 꺼져 요렇게들도 싹다 요렇게 만들어버릴게요 너넨 뒤졌어 버려버려 아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롬만 렉기는 어떻게 등껍질을 따야 돼요 오 이야 이거는 무슨 미니어처. 컨텐츠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미니어처레기들 싹다 조사버렸는데 보시면 너무 귀여운 느낌이에요 한 입에 그냥 추배를 패버리면은 롬나 맛있게 추배를 팔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레기들을 바로 요비늘에 들어가자 그리고 아까 잘라버린 요 집게들을 바로 들어가자 자 그래서 요두 개를 돌려서 묶어버리자 자 여러분 이제 요거들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줄 건데 간장게장은 완전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장에 넣어야 이레기들을 간장 입으로 쳐먹고 몸에도 사배 베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양념게장은 한번 얼었다가 살짝 녹았을 그 사러를 했을 때 양념에 버무려주면 아주 론나게 죽을 하이로맛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돼 열어 피로가 머리로 다다워버려. 그러면 하루 정도 얼리고 내일 네 바로 한번 묻혀볼게요. 내일 네 바로 라방마파 열어 자 그릇 놓고 여러분 귀엽죠? 한입에 처먹을 양념게 장 렛게 드립니다 자 여기다 놓고 어, 롯데 레게얼로와자 그리고 원래 물 안에 넣고 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회오리에 탕탕 팅 통통통 틱딱 열어버려 자 오늘은 이 소주를 살짝 뿌려줘가지고 약간 잠대를 잡아줄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술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잡기술은 롯 남았습니다 여기 병따 잡고 회오리 지렸다 자 여기다 넣을 때 그냥 후뿌리는 느낌으로 첫잔치기 첫잔 첫잔치기 첫첫첫첫첫첫첫 이렇게 뿌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동을 시켜주고 여러분 양념게장은 개빨이다 아니죠 바로 양념빨 자 먼저 로추가루 4큰술 버려 로추장 1큰술 버려 버려 매실액 1큰술 언 버려 그리고 멸치액젓 요거는 조금만 0.5큰술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야 올리고당 1큰술 언 버려 근데 저는 달게 먹는거 좋아해서 조금만 1.5큰술 버려 자 그리고 난장내기 1큰술 언 버려 그리고 액체마무리로 람기름 1큰술 쫙 버려 버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에 필요한 액체는 다 준비됐고 이거 저 멀리 꺼지고 도마 들어와라 자그러저 양념 안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바로 끝날려라 8에 끼도 조져 조져 조져 조조 다 조졌으면 이거 넣고 그리고 라진만에 한큰술 로나 빠르게 퍼서 조사와 버려 서깨 흩뿌려 흩뿌려 흩뿌려 많이 뿌려 그리고 로나 나중 고추가 매운 명랑로추 라사 꼬이쿠야 와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다들 노출액기들을 여기다 버려. 자, 그 다음, 내 거에 한 10분의 크기 롱고추. 라상, 라삭. 카메라 이제 뭐 해야 돼요? 라삭 걸로 다 했는데?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 준비 다 됐으면, 조조조조조조조. <웃음> 아, 다 됐다.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되는데, 자, 요 개를 여기다가 싹다 넣어버리고, 바라 개수나, 대르키야 쫄수나. 근데 이렇게 넣다가요 소주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 양념게장 먹고 바로 취해요. 주량 한 잔이다, 리발. 치사량. 자, 이렇게 넣었으면은, 얘네가 쪼개지지 않게 아주 잘 버무려줍니다. 조져, 조져, 부드럽게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은, 여기다 싹다 넣어버리고, 어, 소스 남기면 안 돼. 버려버려. 자, 바로 라가리 봉쇄하고, 여덟 버려. 자, 여러분, 여기다 놓고, 간장게장은 이틀이지만 양념게장은 딱 하루만 숙성하고 먹어도 됩니 다 머리로 뭐 닫아버려 어, 절었다 절지 말자 내일 봐요 라팡마타 24시간이 모자라 아예지났다 열어 열어보자 와우 그냥 그래요 비주얼 이게 사실 여러분 쫄장게를 튀겨서 먹었던 거 빼고는 전부 다 비려가지고 맛이 없어거든요 일단 그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양념게장 하면 뭐랑 먹어야 되더라 바로 밥몇이랑 먹어야죠 열어 올려 열어 밥 요정도 딱 퍼서 던져버려 자여러면 이렇게 딱밥한 숟갈 푸고 제일 작은 쫄장게 자 요거 하나 딱 얹을게요 자 요거 얹어서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웃음> 좀 떨린다 왜냐면 이게 진짜 계속 비린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 비리거든요 자, 잠만 냄새 먼저 맡아보세요. 냄새는 진짜 구수한 양념게장에서 냄새 맡자면서 지금 침 바로 흐른다. 초배를 진짜 맛있어요 와와 와, 이게 그냥 한입에 다 넣어서 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간편한 느낌? 양념에다 큰거다 잡아서 뜯고 안에 막개딱지 딱딱한거 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없는 맛이에요 와 이번에 좀 큰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 녀석이 좀 크다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아이고야 야 이런거 묻히면 어이구어이구어이구야 아이고. 아이고, 이런거 묻히면 너무 호난하게 독립했지롱 바로 초배를 좀 크긴 커요 여러분 <웃음> 음! 맛 자체는 비리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조금 크니까 너무 단딱하다 만약에 다리들을 제거하고 먹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아! 좀 비리기도 하네? 약간 갯벌에 있는 그 개를 먹는 그런 향이거든요? 아, 몰타? 아, 이거 몰타? 아! 야! 어, 여러분 작은 게만 사용해서 드세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질기다가 나중에는 살짝 비린 향도 조금 올라와서 바다내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조금 비호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밥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아까 혼자 해먹던 볶음밥 남은 건데 요 볶음밥이 있으면은 큰 개도 우적우적 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요볶음밥에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씹어서 우적우적 쳐먹는 거 쌀밥 꺼지고 자요 볶음밥 위에 얘 크다 아까 거랑 크기 비슷해요 당당하게 마르게 했는데 조음 떨리긴 합니다 초배를 음. <웃음> 여러분 양념게장 흰쌀밥에만 드시잖아요 볶음밥에 한번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진짜 맛있다 볶음밥에 간이 배어 있으니까 흰쌀밥이 못 채워주는거 얘가 좀 채워줘요 카메라침좀 다시는데 오케이 골라 볶음밥? 어 볶음밥 난 당근을 싫어하니까 너가 당근 4개 가져가라 큰거 오케이 okay, 제일 큰거 달라고? 야얘 길고 크다 와우 와우 와우 자 바로 먹어봐라 초베르 소리 좋다 내가 먹을 때 그런 소리였구나 맛있어요? <웃음> <웃음> 표정이 개안좋네 <웃음> 별로예요? 나도 참고 먹었어 밥을 많이 해서 조금 적당한 크기 자두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개 초베르 음자이걸 달게 먹고 싶어가지고 올리고당을 원래 한번 넣어야 되는데 두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같이 먹어도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약간 상상 못할 거거든요 지금 약간 역겨울 수도 있으니까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요는 구라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뭐라 먹을 거냐 바로 르레드 자, 여러분 양념게장을 빵이랑 먹어본다는 사람은 솔직히 못 보셨을 거고 그리고 허접한 저거 저거 또 이상한 걸로 리라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리랄 맞고요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달달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빵에 어울린 거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이거 먹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원래 약간 색다른 거 먹을 때좀 두려운데 굉장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거의 90% 초배를 음. 그만해 이렇게 이게 빵이랑 밥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별론데?